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제가 이제 지금 화장한 지한 8시간 정도 지났고요.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저는 얼굴을 엄청 깨끗이 닦아요. 피부가... 피부가 정말 뚫어질 정도로 깨끗이 닦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제가 사실 그렇게 곱진 않은데 제가 잡티가 없다는 이유로 좀, 음 어떻게 좀 화장 지우는 것도 한번 어 올려봐달라고 몇반 분들이 그러셔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샤워캡을 쓰고요. 정말 안에 제가 지금 눈매교정한지 눈 눈매 지 지금 제가 3주정도 밖에 안돼갖고 눈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눈하고 입 지우는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화장솜에다 묻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하고 제가 이렇게 지워요. 지울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다 지워요. 굉장히 깨끗이 지워져요. 오일을 좀 넉넉하게 묻혀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로 한번 살짝 닦아낸 다음에 이게 아 이게 천연 성분이고 녹차가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요 이게 거품이 거품이 있는 거라. 그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얼굴 막 빡빡 문지리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듯이 넉넉하게 두른 다음에 얼굴에 긁어도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딱 봐요 이 제품이 녹차도 들어가고 그래서 천연성분이라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게 됐어요 물로 닦을게요 제가 이제 이 제품으로 세수를 지금 하고 왔고요 어, 이 세럼으로 얼굴을 바를게요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발라봤어요 그래서 이, 제, 이 세럼 제품이 어, 수분 보충과 물광피부를 연출해 준다고 해서 어, 제가 요즘 이렇게 핫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끈적거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녹차 성분이 들어간 천연 제품으로 제가 세안을 해봤고요 어, 이렇게 세럼으로 제가 마사지하듯이 얼굴에 펴서 발랐어요 그래서 수분 보충하고 이게 물광피부를 연출해 준다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먹구리엄마였습니다.